아휴, 이리 오시기에는 지름길이라도 알려주려 했다니라, 이리 오시기에 아휴 참, 그.. 아휴. 뭐 한숨을 쉬슈! 아니, 네 자네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, 기분이 조금. 아니, 고 장산범이랑 단짝이면서, 어, 저, 저, 저 있네, 저 있네, 저 있네, 저 있네. 자네 나랑 낚시 가자있으면서 어디 갔다 오는가? 어, 아니, 저거, 저거, 저거. 이 자가, 이 자가 나를 믿지 못하여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왔어. 알았네. 얼른 낚시하러 가세. 살인기 응, 친구랑 살인기 그래. 어, 친구를 어떻게 믿어? 아니, 연옥에서 그 인간을 죽이는 것은 금이 되어 있어. 캐해전에게 허튼 짓을 할순 없을 걸세. 아니, 근데 어제 독수백이겼다니까 근데 오늘 직도 주었지 않느냐? 아무튼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지. 정말 <웃음> 정말. 화풀게 참나 참나 아니 빨리 오시게 아니 지금 어디를 가는 곳이오? 그 자네가 가야 할 그곳에 가는 것 아니겠소 낚시하러 간다? 음. 아휴 좀 천천히 걸으시게 음. 아휴 광철이 자네 어르신 음. 자네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할수 있는가 우리 친호 아니었는가 친호 아휴 그 자네 좀 참으시게 자네, 말 자네도 당연히 아는 줄 알고 음. 있었지 그거보한번범이 자네 육간수는 똑바로 하는 게 좋을 때다 자네 음.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할수 있는가? 자네 사랑에 너무 눈이 멀었다 어찌 친호인 날에게 이리 말할 수 있는가? 정말 실망이다. 그런 너희들도 연인 사이가 아니었나? 아니 그 무슨 소리십니까요? 아휴. 아니다.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? 우리는 친우다 친우. 자네들도 나에게 소중한 친우고 승대도 나에게 특별한 친우다. 아유 그렇지요. 그 저와 선범이는 가장 친한 친우 사이가 아니겠습니까? 아유저 연인이라니. 아휴. 그런가? 내 관심이 없어서 몰랐네. 그 근데 약간 좀걸멀쩍지근해 보이더니만 친구라네요 그 단짝인가 봐 그런가 그 보네 자네도 가던데 가서 가보가수아차차차차차차차 아유 딜리버리스 서비스 딜리버리스 서비스 들어 아, 가겠습니다 아 그래 그 딜리버리 드리, 그래 자자자 제일 리 양귀비 3개랑 그리고 민들레 2개 가져왔습니다. 콩다발을엮어서 아, 그래, 그래. 만들면 무척 예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골라 둡니다. 그래, 내 약소하지만 이거 보다 눈이 받아도 되나? 오~~ 우구 아이, 도이꽃을 사오가시라면 가고 하는 게 좋을게요. 네, 구글몬, 내가 가고 와선 한가보시게 으, 어, 니만 파이 우리 이거로 무화과 음료 만들어 먹자. 그래, 그래. 네? 좀 이따 우리 집에서 아, 할 아, 할 이야기는 다 나누고 왔어. 왔어 아이 그렇소 <웃음> 이쪽으로 오시오 무화과를 음료로 만들어 먹을 수 있구만? 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아, 네. 삼범이 전에 먼저 들어가 있게 나길 안내만 좀 해주고 겠네 아휴 알겠다 얼른 오거라 아휴 알겠다 한범이가 나를 친절 죽일라고 했나? 아니 근데 그러면 좀 에바 아니냐? 그이 앞에 진검다리가 보이시오? 아 보이요 보이요 이 진검다리는 아주 특별한 진검다리라서 응. 이걸 건너가도 물에 빠지지 않으니 안심하고 건너가도 된다네 아 그럼 뭐 어떻게, 어떻게 가는 것이오? 이 진검다리를 건너면 저 앞에 길이 있는데 저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길의 끝이 보일 것을 그럼 그 끝에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그러면 거기가 목적지란 말이오? 아유 그렇지 그렇지 거기가 목적지가 될 걸세 음... 근데 여기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어떻게 믿소? <웃음> 내가 먼저 가보겠어아 좋소 좋소 오, 아주 그냥 신묘한 다리구만 아유 그렇지네전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겠는가 이거 어줬소줬소 아, 아니 장산범이 살인기라는 정보는 안 주길래 저자를 조심하시오 저자가 전네를왜 그렇게 하겠는가 음, 아무튼 조심하시게나 그 정복군이라고 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시각도 참고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나의 소견이오 아유 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미안하네 그럼, 그럼 그럼 난 가보겠네 아그 잠깐만 자네 그 다른 자들이 자네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하는 것을 내 알고 있어 나도 자네에게 부탁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내한 가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어? 음 딜리버리 서비스인가요? 어 그거 무슨 말이요아샘부름을해달란 이야기냐는 말씀입니다 아유 그렇지 그렇지 뭐시오? 어려운 것은 아니고 내 사실 아까 자네에게도 말했듯이 이 영역의 친우는 저기 저 3범이 저자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실은 내강철 어르신과 좀 진분을 쌓고 싶은데 네 사실 친누가 없는 이유가 좀내 성격이 소심해서 그렇소 오~~~ 와.. 좋은 말인 것은데 아유.. 좋 말인데 이거.. 아유 내 성격이 소심하여 그 다른 자들과 지누가 되지 못하는 그런.. 아.. 어 그래서 뭐? 도떻게달라는곳이요아 어. 그래서? 네, 그 강철 어르신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직접 전달하기는 부끄럽고 해서 혹시 음. 자네가 좀 대신 전달해줄 수 있겠소? 아 좋소 좋소 좋소 좋소 이것은 내가 정말 어렵게 구해온 물건이오 아 뭐이오? 이거 받으시오 어이 이게 뭐요? 에? 아니 이거 주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? 아니아니요 내그 강철 어르신께서 그것을 정말 아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연옥 내에서 구하지 못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얻은 물건이 응? 음? 아니 아닌거 같은데 아니 정말이요 그 누구한테 얻은 정보니 아, 그것은 내 말해줄 수 없지 <웃음> 허허 아니 이게 가죽을 주면 좋아할 것 같다고? 아니 호랑이기 때문에 호랑이 가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소? 호호, 어허... 이거... 결말이 어떻게 나도 그렇다면 이곳은... 어, 내 탓이 아닐세 난 분명히 말렸소! 아 그렇지 그렇지 내 전해달라고 음... 부탁한 것이니까 알겠소 그럼 나는 가보겠소 이따가 전해주겠소 나 여기라 그래, 조심히 가시게 좋소 좋소 아 이거 진짜 아닌데? 어 내가 보기에 진짜 아닌데 이거? 아 여기 사색하는 자들이 있구만 아니 근데 왜 쟤는 눈을 저렇게 떠? 어내 눈을 왜 저렇게 뜨니? 어 옆에를 힐끔 쳐다보네. 쭉 가다가 길의 끝이 나오면은 여기가 길의 끝인가? 오른쪽을 거라고아 어, 근데 여기 지도 있는 것 같다. 지도를 보자. 어 아까 전에 여기 여기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쭈르르 왔으니까 아 여기 여기 대문 있지 여기 대문 여기 대문 있고 그러고 앞으로 조금 더 가서 여기인가 보다. 맞나? 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? 어. 여긴가 보다 여기 어 기수산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어 실례하셨습니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열쇠. 에? 아니 뭔극장이요이 뭐야 어? 뭐야 어? 근데 이 요괴새끼들 아주 그냥 어? 내가 진짜 어? 아주 어? 오빠지? 이거 뭐야 약수를 일단, 약수를 일단 갖다주고 내가, 어? 이 진짜, 어? 이요괴시계는못 믿겠어.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 악착같이든 살아나가야겠거든요? 수산이의 기록장! 새 기록장을 샀다! 너무너무 좋다! 진짜 소멸당하고 응? 싶나? 네. 그럼 내가 어도 괜찮겠네. 다 아, 내가 그리하고 싶다는 만들어 가지고. 어, 3분의 1짜리 형 주제에 응. 말이 많네. 그래서 수능도 어, 제발 그말좀 조심히 하시게 누가 들려주려고 자꾸 그런 말을 누구만 보내는 거야? 누구만 아무도 모르는 거지 어, 누가 있으려면 면 어쩔 아, 그래도 무뭐 상관없지 않은가 자네 때문에 마음줄이 찰 수가 없네 아 말겠나 봐 죽고 싶어 한다고? 그러고 강철이는 3분의 1짜리 용이라고 하네 이 무기가 맞나 본데 오늘 땅을 계속 읽어봅시다 책 기록장 샀다 너무너무 좋다! 이제부터는 일기도 자주 쓰고 그래야겠다. 넌 최고야! 막걸리? 넌 최고야! 소주? 넌 최고야! 뭐 이래 일기가! <웃음> 하루하루 다른 술을 먹나본데? 아니 도대체 뭐여? 어? 인삼주? 넌 최고야! 침범복이 되어있다. 수다가 잤네. 어. 일하기 싫어. 우유 어, 일을 하긴 하나본데? 어? 관리자니까? 과거 일기? 어둠 속에서 귀... 뭐야 뭐야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좀 사람이 다른데? 응? 어둠 속에서 글을 읽으니 눈이 침침하고 몸이 성한데 없으나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번엔 꼭 과거를 통과하여 관리가 될 것이다 꼭 저승의 관리가 되어 존경하는 염라대왕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 아 근데 연옥으로 배정받은 건가 봐 바람을 쐬러 나가다 길가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만났다 처지가 딱해 데리고 왔다 사시사철 건강하라고 사철이라 이름 붙여주었다 오래오래 함께하자꾸나 과거에 붙었다 너무너무 기쁘다. 사철이와 함께하니 더 좋구나. 특심을 줘야겠대. 이런 법이 어있는가내 발령받기로 되어 있었던 저승의 애정자가 있다고 한다. 이는 필시 누군가가 비겁한 수를 쓴 것이 틀림없다. 항의하겠다.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. 아무도. 출신이 천하다고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. 홍! 앞소사. 사철이가 내 곁을 떠났다. 며칠 통 신경을 못 썼는데 시름시름 앓고 있었나 보다. 나에겐 아무것도 남질 않았구나. 허허, 조승 대신 연옥에 보내준다고 한다. 연옥엔 사투리도 없고, 염라대왕님도 없다. 헉, 헐, 근데 생각해보니까, 이 갱얼쥐가, 응? 음? 갱얼쥐가 그거잖아, 어? 갱얼쥐가, 잠깐만. 갱얼쥐가 유일한 친구였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, 아유, 자꾸 이 달걀, 달걀 잡꾸러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, 그죠? 뭐또 뒤질 거 없나? 응? 누가 죽 나갔으니까 여기는 또 너무 열려있기도 하고, 어, 열려 나가자. 아, 뭐, 어, 못 어, 어, 인가못 나가네. 사철이도 없고, 염라대왕님도 없고, 아, 연옥에 와서 술을 처음 마셔 본 거네요. 그쵸? 어, 응? 알딸딸하는 기분이 났다. 주막에 사철이 닮은 아이가 있다. 사철이처럼 부숭부숭하고 눈빛이 똘망똘망한 것이 아주 귀엽다. 따숩기도 하고 그 온기가 좋아 옆에 오래 앉아있었다. 그래서 개집에서 자나봐. 근데 이제는 그게 개를 쫓아내고 자기가 개집에서 자는게 됐지만 그쵸? 아이고 승범이를 보러 가는 게 일상이 되었다. 가는 김에 술도 좀 마시고 가끔은 노름도 좀 하고 이제는 글을 거의 읽지 않는다. 못하네요. 좀무시기약 수산이한테 가자 아 근데 이거 박송비박송비는 누구야 꽃다지는 뭐 뭐냐 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, 수산이한테 갖다주고 그러고 일단 어 저자 저기 있네 오잉, 여태까지 그걸 했나봐 아 근데 날이 되게 불안한데 그렇지 않아요? 내가 나중에 한번 해주시길 그래 그래 내가 오늘 가서 과제를 생으로 싹싹싹 해서 줄 테니 막걸리랑 같이 먹자 아유 그래 그래 바쁘다 우리 무화가 음료도 만들어야 되고 아유 그래 얼른 가자 그만. 음. 이제 요괴들을 믿을 수 없어 왜냐면 어. 음. 그, 어제 정보집에서 읽었잖아 어? 요괴들이 인간들을 논아 먹었다.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. 응? 그러고 아까 그 어? 기씨가 어? 아까 그 기가바이트씨가 말이야 인간 냄새가 나는 모시기를 준다고 했거든?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그거 같거든? 여기 중앙 나무의 밑에 온천에 있었으니까 기가바이트씨 아직 온천에 들어누워 자지 않을까? 뭐 아니면 승범이 집에 있겠지. 그렇죠? 너 뭐, 거... 자네 일이 야돈에서 어쩌나 그러나. 왜 그래, 빨리 자랑 하지 않았나. 아니, 그 아두 난데 없어서 그런가? 그렇게 불안하면 자네가 데려가면 되지 않은가? 뭐를 사시오? 아, 아, 우리 이것 좀 사고 있었네. 뭐시오? 그것이 그 자네가 직접 보시게 어, 최전방 <목소리> 아... 오, 이곳이 무엇이오? 그... 구성대 그사가 자네에게 말해주지 않았어. 무엇을 말이오? 이자에게 연옥 내의 정보를 드릴 수 있네. 아... 그치, 그치, 그치... 그건 들었어. 그건 들었어. 응. 아 나는 일단 볼일을 좀 보러 가보겠네 에하니 어, 드리버리 서비스 출발합니다 아, 생각나 생각나. 어. 기가바이트 씨! 기가바이트 씨! 아, 저기요 기가바이트 씨! 에 아, 아, 저기요.. 자네 안가 에이.. 뭐.. 뭐.. 눈에 뭐가 아, 붙어있는거요? 에이 이거 이거 수건 아닌가 이거 운전해 에이... 왔으면 이렇게 즐겨줘야지 에이 여기 여기 열쇠랑 네. 그 약술 받으시오 에이. 열쇠 열쇠 아이고, 열쇠 받고시고예 네. 그리고 네. 약수도 받으세요 약수아이고네 아이 근데 그저 기가바이트씨 에 근데 그그 그 뭐야 그술 취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면 쪼까이 그 죽을 수도 있는디? 아이 이런게 또 이거 이거 이거 온천에서 마시는 술의 묘이 아니겠는가? <웃음> 그러면 은 이제 빨리 줄 것을 주시오. 아이 기다려보게. 자. 응. 우린 수건을 주시오. 야한번 <웃음> 그 껴보시게 저녁에 게잘 어울릴 것 같네. 응.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주기로 했던 거 빨리 주시오. 아이. 껴보면 죽겠네. 아이고 자 다시 들어갔는데 걸로 아이. 에이, 여기 있네. 아이? 다시 주겠네 아이 참나고 술 취해가지고 응. 이것도 제대로 보여 주시는구만 아이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 빨리 그것도 같이 줘요 아이 껴보면 주겠네 아이러지고 아, 그 무슨 수작이요 이거 끼면은 또 이거 뭐 이거 먼지거리 나는 거 아니야? 아니네 그거 그냥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. 응? 아니 이런, 그러면 이걸 이날 주는 거란 말이오? 아니, 그러지 그러지 아이 그럼 어, 내가 이따가 집에 가서 껴보겠네 아이 어. 지금 껴보면 안되겠는가 아 진짜 박박 어이가 없는 사람이네 자자 됐어 됐어? <웃음> 아니, 너무 잘 아, 아, 참, 아이 너무 잘어울리는구만 아이 고참참 빨리 주시오 빨리 주시오 아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것이 무엇이오 근데 그.. 내가 어? 그것을 노름터에서 다섯 병을 얻었는데 그 나머지 네 병은 다른 요괴들이 빌려가가지고 음?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 빌려갔다고? 네? 이걸 왜 빌려가요? 아이 그거는 구자들의 마음 아니겠는가 음? <웃음> 마음에 드럽게 음... 바라네아 이거... 그러면은 그거 다시 돌려받아요 돌려받아서 나한테 주면 안 돼요? 아유 뭐 모르겠는데 줄라나 모르겠다 아니 원래 원래 관리자 거라면서요 아유 그러지 그럼 달라고 해야지 아유 뭐, 나한테 필요도 없는 물건을 못하러 내가 달라고 하나 어허 거참참참참 어 그럼 한 병씩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요? 아유 어, 어, 이거 와보시게 그 이것은 비밀인데? <웃음>